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연구자 뒷조사 방법입니다. 사실 알 사람들은 다 아는데 왜 이걸 모를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뒷조사라는 어. 말은 좀 그런가요? 아, 뭐, 뒷조사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뭐, 썸네일용으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웃음> 유튜브를 위해서. 억울해요, 네, 억울 그 관심 있는 연구자를 둔다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구글 스칼라나 해외 연구자는 구글 스칼라가 제일 많은데 팔로우를 항상 해놓습니다. 그 사람이 새로 쓴 논문이 있으면 바로 알림 뜨고 보게. 네. 가장 아, 좋은 아, 방법입니다아 네. 진짜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때 마음에 드는 논문이잖아요. 어, 이분이 또 무슨 연구를 하셨지? 이분은 누구지? 당연히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은 그럴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다른 분들을 하기 좀 그래가지고 저를 할게요. 예, <웃음> 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죠. 보통 논문에 김바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 보는 겁니다. 어, 한국학 대학원이라는 데가 있네. 여기 보면 뭐 대학원 소개에 교수진 소개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셔도 되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필요도 없고 김바로 한국학중앙연구원 그거 논문에 적혀 있겠죠 그냥 이대로 검색을 하면 알아서 별의별 글들이 쭉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온갖 제 정보들을 다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온갖 군데에서 다 검색이 걸리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메인 페이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메인 페이지로 가보시면 저희게 어딨냐 김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그 사실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관리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메인 페이지를 저는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참고로 뭐 이런 식으로 적을 거안 적을 거다 적어놨죠 네, 별의별 거다 적어놨고 링크도 달아놨습니다 저는 <웃음> 네, 링크까지 어, 해도는... 링크달아야 대박이다 이거 이거 <웃음> 아, 아. 국립중앙도서관 거 에로디네 국중 에로디 링크가 없는 거는 리스 걸로 달아놨고요. 논문 같은 경우는 보통 네, 리스 걸로. 리스 보면 은 여기 이게 절대 주소입니다. 이걸로 네, 해도 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놓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 교수급이면 강제로라도 적어요. 그런데 대부분 모든 사람이 교수일 리도 없고 이거를 열심히 안 적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절대 무적의 곳이 하나 있습니다. 연구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고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곳 바로 kri.go.kr 입니다 kri 라고 우리 보통 약칭해서 부르죠 여기 부분은 어, 누구를 해볼까요 이거는 유인태 선생님으로 해볼까요 김병준 유인태 어느 분 원하십니까 네. 저 해주세요 저자 <웃음> <웃음> 김병준 을봅시다 여기 처음에 로그인을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로그인은 누구나 하실 수 있거든요 대학생도 할수 있고요. 일반인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타인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가입은 해야 된다. 뭐그 정도는 아시겠죠? 그다음에 김병준이라고 적고 조회하기를 적으면 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네, 당연히 네, 많이 아래씨. 나옵니다. 84명이 음. 나오죠. 서울대학교 서양 동양사학과 김병준 교수님 죄송합니다. <웃음> 그래서 이걸 보기 편할 때 대충 나이는 아는 경우 있잖아요. 나이를 아는 그치. 경우엔 출생연도로 소트하는 거 아니면 소속기관을 안다. 보통 논문만 보면 은 소속기관밖에 모르겠죠. 소속기관밖에 모르면 소속기관으로 이렇게 소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자 김병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칸, 카이스트에 있죠. 뭐 과학기술원. 네네. 과학기술원 여기 있죠. 네. 88, 네. 김병준, 남 나이까지도 알려줘요 나이를 몰랐어도 나이를 알게 됩니다 어, 어? 이런 개인정보가 다 노출이 돼도 돼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연구재단에서 프로젝트를 하려면 KRI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만약 여기에 정보가 없다 그러면 이분은 잠유롭고. 어 열심히 활동을 안 한다는 좀 그렇고 여기 없으면 남분이죠 남분 남부는 뭐예요? 아 남부는 연구 프로젝트 따윈 없어도 나는 상관없다? 난놈이라고 할수 없으니까 남부는. 어. 어, 그렇게 돼 있고요. 성대 박사시네요.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한번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그리고 언제 임명됐는지 2023년 1월 1일? 왜요? 응? 아 연, 연구교수 아, 연구교수로는 아교수어 네. 연구교수로는 이러시고요. 2022년 8월에 이제 성대를 졸업을 하셨고, 학제간 연구로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연구 분야까지는 사실 별거 아니죠. 어? 연구 분야에는 기타 연구나 학제간 연구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경력 사항을 보면 이걸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요. 사실. 어. 저 같은 경우는 별의별 정보를 여기다 다 적어 놓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강사하고 위촉 연구원만 적어 놓으신 거죠. 김명주 선생님은. 근데 절대로 입력돼야 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 취득하기, 논문, 실적. 여기는 거의 무조건이에요. 더 추가하자면 연구비와 저역서, 그리고 지식세상까지. 요네요 요 다섯 가지 섹터는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무조건 입력을 해요. 왜냐? 이게 있어야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취득하기는 학석박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그리고, 논문 실적에서는, 이제, 논문들, 쓴 것들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네, 참고로, 뭐, 요걸, 상세 페이지를 공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못 봅니다. 네. 네네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공개를 해놓고 있어요. 자, 네. 공개 안 하는 분들도 뭐, 디텍팅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너무 고급 과정이고, 자, 그리고, 이제, 연구비. <웃음> 연구비로 <웃음> 뭔, 가면, 연구비 네네. 가고요. 그 다음에 저역서는 이제 같이 쓴 책들, 지식재산은 없으시네요 아직. 어? 어. 이거는 아... 특허죠. 네. 네. 특허. 특허 관련된 정보는 여기 적혀 있고요. 전시작품은 이제 예술 쪽에서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술활동은 학술대회에 발표한 거, 토론한 거 아닙니다. <웃음> 발표한 것만 네. 적고 수상사항은 오, 심이라. <웃음> 네. 이런 걸 받으셨다고 합니다. 네, 자격상을 보면 요거 네, 받으셨고요 네, 이거, 이거 뭐지? 아, 뭐 데이터 사이언스 자격증. 네. 기술 이전 있고요. 제가 요거가 풀로 돼 있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거 김풀 아닌가 풀? 아, 전 아닙니다. 저풀안 돼요. 전시 작품 빼고 다 풀이었던 것 같은데. 기술 아, 기술이전는 네. 전시작품도 아직 없어요 네.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 지는 사실 마음이고 나는 내거를딴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어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비공개 를 해놓을 수도 있어요 비공개 를 한다고 뭐 심사평가에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 평가자들은 볼수 있게 해놨거든요 네. 그렇게 뭐 시스템적으로 되나 봅니다 혹은 그때만 잠깐 열어놔도 되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 열심히 활동하려는 연구자라면 뭐 이런 거를 열심히 어, 입력하고 공개해 놓는 게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어, 널 죽이겠어 라고 하면서 뒷조사를 하지 않고요. 어, 이 사람 논문 괜찮은데 이 사람 논문 또 뭐가 있지? 이 사람 어떻게 연구해왔지? 또 무슨 다른 연구가 있지?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어 이런 내용들을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kri 에 없다 그러면 어딜 가면 될까요 아이리스라고 요번에 새로 생겼던 데 그것도 쓰세요 네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 등록하면 은 이스 니가 있고요오 뭐 카드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나온 게 뭐냐면 아이리스 라고 해서 생겨서 전국과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네. 전 이것도 가입이 되어있죠. 네. 되어 있죠. 고통받고 있죠. 근데 네. 여기 문제가 뭐냐면 KRI하고 얘하고 데이터 스킨 포맷이 달라가지고요. 연동이 잘안 돼. 아. <웃음> 새로 입력해줘야 되는 네. 한국들이 좀 아. 있어요. 아. 네. 이거 하다가 좀 기절한 줄 알았네. 네. 네. 문제가 있어요. 네.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중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담이 조금 있고요. 근데 이제 점점 아이리스로 통합을 해가는 분위기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아직 입문사에게는 이쪽 KRI가 더 메인입니다. 그래서 KRI를 알아두시는게더 좋을 것 같고 보면 은몇 개가 더 있죠. 이즈니라고 있습니다. 이즈니는 뭐냐면 저희 연구자도 일종의 창작자입니다 근데 이스니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전세계에 존재하는 창작자들의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면 요게 제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특히 책 위주 왜냐면 국립중앙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책과 학위 논문 위주로 어영 그 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한국연구재단에서 가져온 뭐 특허라든지 논문이라든지 뭐저역서 이런 정보도 같이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요게 있고요. 근데 얘는 KRI하고 거의 연동된다고 봐도 돼가지고 딱히 이것만 전문적으로 연구자들이 관리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 오히려... 네, 한중한 조교수로 안 돼있네요. 지금 보니까. 네. 직업은 네. 교수입니다. 아, 아니요. 아교수는직위요교수로되있네요 그러니까 직위 네. 네. 어디? 음? 아 네. 이건 옛날 거여서 네. 여기는 또 교수라고 되어있잖아. 신기하네. 네. 어쨌든 이게 있고 하지만 해외 쪽하고 조금 더 커넥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오카드 아이디가 더났습니다 네. ORC 아이디 여기 가보시면 이거는 여기 설명 나오죠. 네. 전세계에서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 저 멈췄어요. <웃음> 어? 잠깐 멈췄어. 어? 아. 전 세계에서 많은 과학자들을 인식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진이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건 연구 쪽에 좀더 가깝고요. 저도 업데이트 안한지 되게 오래됐는데 <웃음> 아이 부끄러워라. 저도 이거를 오랫동안 안 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해외 쪽 연구자들은 오카드 아이디를 오히려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해외에서 연구자를 식별하는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고, 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KRI를 통해가지고 자동, 그 연동이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만 시켜놓으면 연동이 되고 해외 연구자들은 오히려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해외하고 교류하실 분들은 이걸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거꾸로 어, 알아볼 때도 이게 좋겠죠. 네 마지막으로는 구글 스칼라. 그 오, 오카드 아이디 조금 청원을 하면 그 해외 학술지에 투고할 때는 요즘에 이거 무조건 넣, 넣, 넣, 넣게 넣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구글 스칼라 보통 구글 스칼라 할 때는 학술 검색을 떠올리실 거예요 대부분이 네. 근데 구글 스칼라 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학술 이름을 넣으면 일치하는 프로필도 찾아줍니다 김병주 찾아야지 계속 나다 볼까요 어 프로필이 안찾아져그병준 킴을 수도 있나 네. 어? 아, 니 아니 그게 아니 영어 영어, byung. 이렇게 돼 있으면 어, 어왜 김병준 안 되겠지? 어. 이게 되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다국어로 싹다 등록을 시켜버려서 그래 요 저는 제가 보면은 이름을 등록을 이렇게 등록을 했었는데, 이렇게 등록을 네. 이름을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김바로라고 검색을 해도 나오는데. 영어, 그러니까 보통 구글 스칼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 쪽하고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이름만 적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영어 이름까지는 사실 논문에서 찾을 수 있죠. 논문에 적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디 있냐. 과학기술원. 여기 같은 논문에서 찾기 귀찮으니까. 명준킴으로 검색을 쫙 해보면 나오죠. 네. 어, 네, 그네네면 병준 김. 근데 왜 김병준 안 나왔어? <웃음> 모르겠지. 한국어도 등록을 해놨는데. 네. 어 등록돼 있는데. 다른 이름. 돼 있는데. 어 다른 이름을 그냥 김병준으로 하나 추가를 해놔야겠다 지금. 네. 네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으시면은 이제 김병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 똑같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용지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정확한 것같진 않아요. 사실. 아안 정확하죠. 당연히. 네. 어, 생각보다 안 정확하고 그리고 같이 연구한 공동 저자들도 볼수 있어가지고 이게 재밌습니다. 저는. 어. 이게 재밌더라고요. 제일.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래도 어, 너무 불법적인 거나 애매하고 애매하다는 거는 알려드릴 수 없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안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접근하는 방법 여기 김병준 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뭐 논문이 있겠죠 사실 검색을 할 때는 그냥 검색 안하고 논문 읽다가 누군지 보고 싶어 질거 아니에요 그러면 멀리서 읽는 우리 뭐 이런식으로 검색해서 나오죠 그러면 요걸로 들어가도 되고요 이렇게 뭔가 하이퍼링크가 네. 있죠 이 하이퍼링크를 클릭을 하면 안타깝게 로그인해야 되는데 여기도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로그인하셔야 되고요. 로그인하신 다음에 보시면 최소한 요거는 좀 한계가 있는데 KCI 그러니까 한국 KCI에 등록된 논문만 나오긴 하는데 이 사람이 KCI에서 등록된 논문을 뭘 썼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 볼까요? o h g 수 아직 많지 않네. 예, 김영수 선생님은 영어논문도 쓰기 때문에 여기 지수가 높을 수가 없어요. 어. 그게 대부분의 보, 복학, 융합학 하는 사람들이 해외전월도 많이 써가지고 이게 안 높아요. 어. 그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은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논문을 지금까지 썼는지, 문학 걸려, 키워드, 최소 여기서는, 어. 여기서는, 그리고 어디에다가 투고했는지. 누구인 인용관계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독적가 없네요. 올해 <웃음> 목표입니다. 네, 파이팅.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다른 연구자를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 몇 가지 방법이 더 있긴 한데 사실 이 방법만 써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연구자에 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다 필요 없고 KRI 이것만이라도 지금 로그인 아니, 회원 가입하시고 이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킴바라 했습니다. 어. 그 연구자들 이렇게 하다가 논문 좋은 거 좋아 보이면 그냥 연락을 하세요. <웃음> 아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아, 저는 누군지도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고 연락하기 좀 그렇잖아 아네아니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연락을 하시면 저는 지금까지 연락해서 다 좋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연락해서 아, 서로 너무 잘, 잘 봤다 했던 분이 지금 저 카이스트에서 같이 만나서 지금 같이 저랑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락하면 정말 좋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는 꼭뭐 박사 레벨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석사 레벨에서도 맞아요. 어, 이거, 이거 재밌게 봤는, 봤습니다. 이것만으로 좋아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쓴 글을 누가 좋아하는데. 어, 왠지 부끄럽다니까? <웃음> 부끄러우면서, 아, 싫진 않죠. 절대. 어? 싫진 않죠. 무조건 좋죠. 어, 부끄럽지. <웃음> 하지만 좋지. 어, 그러니까, 그냥 별 내용 없어도 돼요. 아, 무슨, 무슨 글 읽어봤는데 되게 좋았습니다. 이걸로 봐도 끝이에요. 하지만 그 메일을 통해가지고, 뭐 서로 커넥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만큼 좋은 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마침 유인태 선생님이 계시니까 유인태 선생님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안 나옵니다 이유씨들이 <웃음> 왜냐하면 주민등록 이름이 유인태시거든요 이런 경우가 몇개 있습니다 외국인 연구자들도 이게 한국 이름으로 치시면 안 나와요. 외국인 연구자들은 영어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등록되어 있는 딱 그걸로 쳐야지 나와요. 한국 이름으로 치면 안 나와요. 이런 몇 가지 특수사항이 있으니까 그거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아요려주세요